상대에게 틈을 안주는 ISTJ에게 플러팅하기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땐 ISTJ에게 본인만의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특별한 장점을 은은하게 ISTJ에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제 조건은 ISTJ의 바운더리 1단계를 통과해 놓은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공감 능력이 좋은 편이면 우회적으로 ISTJ에게 공감력이 좋다고 어필합니다. 여기서 대놓고 장점을 어필하면 ISTJ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 말다툼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원활한 소통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렇게 본인이 겪은 일에 장점을 살짝 첨가하는 느낌으로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ISTJ는 상대의 공감력이 좋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중에 공감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스라이팅 용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한 방식입니다. 오 o 도시 l 하주시 h i Chung Hajusi Yasagem Sehernada d u c k d u k Je Yoo Ang San Yool n g h ISTJ YUI Honin Shingo Hashi g l g Hadnada ISTJ World Membership g d h a c r e t y o n g s <laughs> Fan y o n g a Vlog ASMR d u n Total n e g a t i Benefit Yool New l y l Suit Subnada c h u